와 구독자님들 저 지금 음, 원래 영상은 내일 올려야 되는데 <웃음> 너무 좋아서 지금 영상 잠깐 올려요 제가 도마가 너무 갖고 싶어 가지고 이 도마를 하나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도마가 너무 괜찮네요 지금 그 캄포 도마를 여태까지 썼는데 한포 도마가 좁고 좀 별로 이렇게 사이즈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어좀 진짜 마음에 드는 음 이거 하나 구입해서 쓰고 싶어 가지고 주문을 했어요. 이게 어요 지금 꺼낸 거는 서비스로 온거 어 그리고 지금 어 두둥? <웃음> 어 지금 큰 도마를 조금 샀어요. 조금 산게 아니고, 아, 특득대로 샀어요, 이거.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지금 그 나무 결도 너무 이쁘고, 어, 나무가 원목 자체로 이제 만들어서 어,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묵직하면서 무게감도 있고, 이 칼질을 해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, 상당히 네, 예, 이쁜 도마가 왔어요. 그래서 너무 좋고, 이거 받침대를 따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세워놔야 되니까 음, 잘 말려가면서 이제 써야 되니까 와 도마 너무 이쁘죠 색감도 이쁘고 무늬도 자연스러운게 너무 이쁜거예요 음, 제가 이걸로 아마 요리를 얼마나 더 많이 할지 음,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거 어, 너무 좋아가지고 어,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올립니다 <웃음>